부끄러움과 <웃음> 학력 부족, 뭐 비연수 이런 경력을 가지고 또 7년 이상 투병기간과 가난 이런 거를 이겨내고 독학으로 강남에서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는 정혜리라고 합니다. 독서천정대리하고 일에산다 독서법책 지금 두 권도 썼고요. 뭐 영어책은 오래 나올 예정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계속 어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지금 뭐 학원 수익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 가지고 해외 우물 같은 거 파고 있거든요. 아예 뭐 그런 일 하고 독서 봉사도 하고 있고 기업에든 독서 코칭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제 독서 습관도 안 잡혀서 그래서 그냥 지하철 같은 데를 자꾸 타려고 했어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자꾸 딴짓 하게 되니까 책 보다 보니까 원서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서 지고 다니면 더 멋있겠다 싶어서 원서를 들고 다니던 게 처음엔 이제 읽지는 못했는데 그냥 읽은 척을 한 거죠 왜냐면은 원서 들고 다니면은 옆에 계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막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뭐 그냥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영어를 하게 됐습니다. 고민 하, 많이 하시는 걸로 안돼데뭐 해외 연수를 가야 되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영어 실력이 아직 말무이안티인 아니면 중급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연수 성공률이 뭐 5% 안돼한 3% 정도로 하거든요. 100명이 가면 은 97명이 실패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그 사람들이 이제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하거나 막 그러셔서 이게 자꾸 안 퍼지고 자꾸 이제 연수 보내려는 이런 학원이나 연수원에 자꾸 막 보내려고 하고 가면 좋다니까 그냥 다들 가는 거지 전혀 효과가 없는 게 거의 그런 이미 영어를 한국에서 공부해서 잘하는 사람 방법을 그대로 듣고 따라야지 예를 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영어를 원서로 수리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보통 또 학생들은 뭐 뜻몰라도 읽어도 돼요? 막이런 소리를 계속 질문을 한단말이에요 계속 읽으라고 해도. 근그 말을 읽을따라오시하시 제일 좋일 좋은 입법입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학자때중서 한국 도 읽어본 한없이한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만람고이법을 외우고 이 한국 사이거는 영어 공이지 영어를 쓴이 아니잖아요. 말을 하고 원서를 읽고 외국인을 만나서 국접 얘기를 하국이런 걸로 해야 이는데몇년전이 된다 된다, 영어 한다라는 책에 한된다 소개가 되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 한국에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영어 공부한 사람들 100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 작가분이 1 0 0명중에서 11명을 추려서 정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럼 그 방법을 보시면 은 개인차가 조금 조금 있긴 하지만 은 공통점이 성, 한국의 성인들. 이거 독학한 분들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주로 한 분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읽어보시면서 본인에 맞는 방법을 추려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방법이 잘못되면은 사실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요 방향을 안정하고 노를 젓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막 노는 열심히 젓고있는데야너 어디 가고 있어 그러면 몰라 그냥 열심히 져. 이 가다 보면 엉뚱한 데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법이 잘못된 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문법책을 다시 보고 단어를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원서는 하나도 안 읽고, 말도 하나도 안 하면서 공부 방법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개선된 공부 방법으로 알려주는 학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본인 그런 책 같은 거를 한두 권 읽어보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하지 마시고 공부 방법 좀 공부하시고 연습하시라고. 네. 영어를 당연히 잘하면 좋긴 좋은데 왜 해야 되는지, 자기 해야 되는 분야나 이런 거를 모르고, 무작정 이렇게 하는, 그 남들이 하니까 해야지, 이런 오류에 안 빠지셔서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학생, 아니면 나이로 말하면 20중반이 넘으셨어도, 저도 그 나이 넘어서 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대학 초반이면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꿈 인생 방향 정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고 그냥 노를 정하면은 왜냐면은 남들이 적고 있으니까 같이 막 전단 말이야. 빨리 져야될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디인디로 간지도 모르고 가다 보면은 이상한 곳이 나오는데 너 이게 왜왔어 몰라. 너가 왔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보통 지금 대학생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을 제발 정하시고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냥 평균 수명 뭐요즘에막 자꾸 뭐 백세 이런 얘기도 하고. 뭐 90, 80을 보더라도 20대 꿈찾기를 시작해서 을 5년이나 10년이 걸렸다고 쳐요 그동안 은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주위 사람이랑 약간 다른 것 같으니까 근데 잡히고 나면 은그긴 남은 여생이 훨씬 길잖아요 그때 방향을 잡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언어 소통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그건 필요하죠 사실 그게 되면 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된다면 그거는뭐 예스라고 못하겠고요 하시려면은, 원어민 100%의 실력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언어 소통이 되는 실력으로, 그러니까 원어민 대비 한 50%로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분야를 키우시면 돼요. 여기 뭐 미국인이 와서 한국에서 그 한국말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인이 저처럼 한국말을 유청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한국말은 언어 소통이 될 정도로 50% 정도의 실력만 키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거를 사용하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 언어가 필요한 거지. 언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은 가르치는 거거나 뭐, 통역보안사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원어민의 실력을 가져야겠지만은 일반 뭐, 대학생들이야. 언어 소통만 되면 되지 뭐. 절대로 100% 이런 뭐, 영어 정복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네, 책은 안 읽으면은 정말 답안 나옵니다. 큰 시야를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책이나 선생님, 어떤 사람들, 여기서 말한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의 티처가 아니라 그 먼저 경험한 사람들 이거를 말하는 거고 그 선생님이 원래 먼저, 먼저 선 태어날 이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으셔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걸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도 그런 걸 찾게 된계기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또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선배의 조언들이 사실 믿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면 내 경험이 적으니까 그걸 못 믿어요. 안 믿겠어요. 진짜 그래?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믿고 하면은 그게 빨라지는 거거든요. 약간 영어 공부법처럼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원서를 손에서 읽으세요. 이러면 진짜 그래요? 단어 외워야 되는 거아니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보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지금 꿈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 사람의 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꿈이 없었다가 지금은 꿈이랑 현실이 구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다 원하던 삶을 살고 있고 계속 그런 게 만들어지고 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또 꿈이랑 현실이랑 구분 안 되게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신뢰하 움직여라. 혼자서 또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이런 얘기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힘그두가지 얘기를 하는데 경험을 많이 해라. 저 직접 경험으로 직접 만나고 가보고 이런 거 아니면은 책이란 간접 경험 그 시간상 재물상 이렇게 제한이 있잖아. 직접 만나기에는 그 경험을 하고 그 얘기를 조언을 들었으면은 그 얘기를 신뢰하고 그 얘기를 믿으시고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데 그 믿고 신뢰하시면은 훨씬 그런 문제들막 자신감 없음 막 그뭐 다음에 뭐꼭 못찾기 진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